요런 거. 한마디만, 의문사 강조에요. 의문사는 어떻게 강조하느냐는 거야. 자, 기본 폼에서 한번 정해보죠. 의문사 강조. 원래라면, 원래라면, 이 t is, 그 다음에 뭐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죠. 의문사, 그 다음에, 내, 나머지. 이렇게 나와야지. 성서문이야. 이게 근데 의문 문이잖아요. 의문사 강조하는 거고 의문 문이면 적어도 이거 봐봐. 얘는 앞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어.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럼 요거두 개가 도치가 돼요. 이렇게. 이즈, 렇이 그리고 됐 보여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나머지.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돼야 돼? 물음표가 돼야 돼. 네. 그럼 원래 없었는데 생겨난 게 뭐니? 요거지요거 자, 요거. 뭐예요? 음. 이거 갑니다. 의문사. 의문사는 의문대명사 있고, 의문형사 있고, 의문부사가 있고,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붙이는 거 보여요? 쪽으로 야, 한꺼번에 그냥 뭐 하는데? 어. 그냥 돼? 알겠어? 그럼 보이네, 이제. 어, oh, what allowed sound죠? 어, 원래 주어였던 거래요, 주어였던 거. 왜냐면 여기가 나머지잖아. 나머지가 동사 이하잖아. 그러면 주어였던 거야. 주어를 관계한 거고, 주어가 바로 의문대명사였던 거야. 과연 그럼 무엇이 허용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뭐를? 음악의 소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됐죠? 이렇게 되는 요 맞아요? 문주문이에요문주문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부산나부사구처럼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저걸 뭐로 해석하면 되냐? y 라고 해석해주면 돼. 그럼 여기 나와있는 예를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요. 왜 과연 음악의 소리들이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있어 그렇지? 이게 좀더 자연스럽긴 하죠. 자, 과연 무엇이, 어, 어, 가능하게 합니까? 합니까 그렇죠. 음악 소리로뭐할수 있도록, 감동시키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의문사가 의문 부사네요. 그리고 뒤에, 봐봐. 어, 원래 이리지 사이에 하우가 있었는데, 의문사니까 튀어나왔고 이, 이, 이지가 교시돼서, 이지. <웃음> 자, 그럼 어떻게 섞면 돼요? 바로, 또는, 어떻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어? 린아이들이 그렇게 지적일 수 있나요? 똑똑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인간, 아, 어른들은, 이렇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요? 뭐, 아가 생겼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하울 경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건 바로 뭐야? 그치, 교육, 교육이 했지, 이것도 가부심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자, 어른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가 나머지야. 바로 뭐다? 교육이다. 알겠어? 응. 어.